호동이 어 이쁘다 너무 과하게 하면 얘 씹어 얘 물어 고랑이 아니야? 얘가 진짜 참을 줄 몰라 싫으면 바로 물어 와우 살이 잡혀 <웃음> 살이 <웃음> <웃음> 느낌 없지? 멍이? 아이고 느낌이 안나 어? 원래 고양이 예민한데 그치? 근데 그렇게 사료 너무 많이 주지는 않은데 너무 많이 주는 건가? 처음에 볼때 진짜 말랐었는데 그러니까 밥을 못 먹었어 진짜 너무 잘 버린 사람이 밥도 안 줬나 봐 진짜 버렸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사 나가신 분이 계시거든? 좀 전이긴 한데? 한 일주일 전? 음... 혹시 아니겠지? <웃음> 고양이가 아무리 높은데 좋아해도 4층까지는 안 가지? 근데 또 모르지 그 엄마, 엄마가 음... 옥상 올라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키운 거였어 엄마 누군지 궁금하지 않네? 어떻게 어떻게 하실에들어갔어 근데 진짜? 아, 너무 알고 싶다 좋은, 어떻게 들어갔어? 좋은, 형들한테 발견돼서 다행이지, 그은 좋은, 봐봐. 좋은, 좋그 나쁜 사람이었어, 봐. 진짜? 은 좋은, 좋 와 진짜 퍼그 딱 키우기 직전에 봤지? 맞아 진짜 신기해 진짜 거의 일주일 직전이었어 우리 막그 주말에 가서 데려올라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보려고 했지 응. 너무 몸이 커니까 이거 작을 수도 있다 짐대가. <웃음> 다리가 나왔어. 뽀뽀. 놀이 뽀뽀. 병구멍 양말. 응. 괜찮네. 오 구멍. 오멍 구멍? 구멍? 구멍? 구멍? 입이 너무 귀여워 입이 시오 자 뭐야 음. 그리고 얘가 눈에 눈 밑에 점 음, 같은 거 맞아, 맞아, 맞아. 이런 마음좀 그렇지만 음. 이, 그 유선호 남자 않았어? 프로듀스 몰라 닮았어 유선이가. 넌 너밖에 없어. 고양이랑 뱀이랑 진짜 비슷해, 그렇지? 뭔가 느낌. 아니 눈알만, 인동전만 응. 비슷한 거. 아니야, 꼬리도 아니고. 비슷해, 꼬리. 꼬리? 음, 움직이는 게 뭔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니야. 뱀과 호랑이가 섞인 게 아닐까. 아니야. 미랑 호랑이가 어떻게 서있을까? <웃음> 그럴까? 빵냉이 빵한 조각 주세요 네 어구, 어구. 이제 편하지 이제? 카페트 전부 여기 안 올라갔는데 그치? 아한달 <웃음> 걸려서 한달 <웃음> 이제 거기 집에도 가끔씩 들어가 어? 진짜? 원래 팔았는데 거기 앱에서 그 예약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나왔거든? 뭐 저거 사는 거? 어 응. 그래서 아네알했습니다 라고 보낸 당일 날에 얘가 들어가서 안판다고했어음 죄송한데요 안에 들어가서 좀금 봐야 될거 같아. <웃음> 야 팔어 이거 있는데 무슨 씨. 그래도 침대 많이 있는 게같잖아야한 장만 쓰면 돼. 이것만 있으면돼 사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세 개나 있는 애어디어 그러니까 이런데 오답잖아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안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님 들어왔을 때 얘가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런데 들어가는 거지 덤만칠 수 있는 곳을. 아 네. 와우 이제 안 피해 옛날에 발 가까이 가면 야나 가면 진짜 많이 와, 와야 된다 여기 마우도 많이 올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틀 동안 거기 공사 끝날 때까지 여기서 살기로 했어 마우 내가 어차피 가니까 너 방에서 나 이틀 동안 응. 응. 거기